일상을 넘어할수 있다면 음. 우리 좀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해 설렁 오 일상의 진원입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요 오늘 크리스마스 브이로그를 이렇게 찍으려고 카메라를 했습니다. 정인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그래가지고, 정인이는 지금 오고 있고요. 이곳은 이제 한남동에 있는 로이로이 홈이라는 장소인데, 대표님께서 빌려주셔가지고, 안전하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함께 보내려고 이렇게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방금 도착했는데, 여기 이것을 꾸밀려고, 저는 크리스마스 뿐이다. 계 꾸며보려고, 열심히 한 번, 이런 거한번알안 해봤는데, 꾸며보고 있어요. 일단 정인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한번 꾸며볼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다 불었어요 중간에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다시 다 불고 저렇게 보이죠 테이프 붙여놓은 거아 저렇게 해서 겨우 다 살렸습니다 이제 이거 붙여보도록 할게요 아고 있었어. 너무 아아이고서 니가, 밟어요 너무 추워. 고서밟고 여기 별서밟선서거고 별풍선? 서 밟고서, 밟고서, 밟고서, 밟서있고서밟고 아, 어야지나오늘도하거 오늘은 크리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다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까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스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있 있는 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다른 것들이 아니라 주능을더 높여드릴 수 있는 노력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잘 오겠습니다 예수님기도했습니다자 먹기 전에 해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뭐예요? 우리 왜 만났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오늘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예수님 생일파티라 이게 왜 뭐였단 말이야 케이크 꺼내야 돼아 예수님 보고 계시죠? 어, 아뜨거 아, 아, 아우, 볼까? 가. 아우, 보고 하나, 둘. <웃음> 제가 빼놓고요 자, 그러면 일단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들고 왔어? 응 온라인에 있었어 응. 그러니까, 응. 응. 응.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나요? 다 온라인으로 들리지 어요잘들구독자면 응. 정한다에서 아안들 언제든 언제든지 시방으 나온 거야 저는 시방 넘지 오래 갔거든 다음에 라이브를 해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나와야겠 자, 근데 뭔가 맞다면 딱 꽂히는 그게 없어. 재밌는 걸 하고 싶어. 의미가 좀 담겼으면 좋겠어. 저번에 실망 튀네 때 추천을 받았어. 응.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 응. 근데 내가 안 꽂히더라고. 응. 그래가지고 못 전했어. 약간 귀여웠으면 좋겠어. 아니면 그보다 물맥도 원래, <웃음> 원래 아이디어란 말이야. 그렇게 던지다가 어 연결 연결해서 되는 거야. 예제 예제. 이제 무슨 짓이겠 무슨 짓이야? 고 아니면 자 하자 들 아니, 아니 진짜 줄였는데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나쁜게잃하면 아니고 아 너무 봉사님 어이가 없지 않을까? 응 안녕하자들 내 기분이 나쁘지 이러다니까 좋은 짓이거든 기분 나빠하시려나난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어디 가서 이야기해야 는 같은데. 이 영상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꼭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롤레는 틀어놔야 되는데 아, 네, 맞아요. 재작한테는캐롤레것고 왜요? 네. 불러주세요. 부르는 것도 좋을 거네? 진짜 음원같이 부르면 걸리지. 네.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걸리지. 그래서 나는 한부로 노래하고. 인사 아니야, 진짜. 여기가 좀 곤란해. 나 내가 이런 느낌이 문제였거든요. 내가 원래 항상 크리스마스를 한 평생을 교회에서 보냈거든. 근데 어제 처음으로, 사년 처음으로 그회 밖에서 내가 크리스마스를 보냈거든. 그리고 집에 왔잖아. 왔는데, 뭔가 마음이 이상해. 공허한 느낌도 들고, 뭔가 별로야. 그래서 왜 이럴까? 뭔가 내가 원래 사람들 보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혼자 있으니까 그 시간에. 원래 크리스마스 이브 하고서 밤을 샀거든 청년분계에다 나오고 있어 어. 근데 혼자 있으니까 응. 어, 그게 나는 막 맘에 응. 아, 안타고 외롭더라고 그치? 렇 그래서 느꼈어요 나는 진짜로 사람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구나 응 좋아 응난 진짜 그런 사람이구나 싶었어 그래서 내가 어제 라이브 켠 거야 외로워서. 왔어? 3시 4시 지금이요? 고! 아 카페인 줄마리아벤 아! 작가 걸렸다 님 하나도 안 건드릴거야 <웃음> 아 미안하다 저작가 걸려가지고 아... 지금 오빠 나갔어요 나한테 이벤트를 기대했는데 제가 그런거 잘 못하거든요 말주변이 없어요 그래도 해보자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하마스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술비물도 준비해와 주고, 여기 장소도 준비해와 주고, 내가 좀 늦었는데 화도 안지 않고 웃으면서 마디 해 주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줘서 고마워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 비등이 없는 관계로 살면... 안녕~ 안녕~ 네. 그 아메리카노랑. 음. 녹차 음. 하나 때. 하나 시켰어요. 다른데. 칼. 커피 올리기. 커피 내리기. 중요한다. 우리 이제 왜? 다음 순서 할까? 아 그럴까? 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 생일 파티라고 해놓고 그냥 니네끼리 그냥 밥 먹고 노는 거 아니야. 분명히 지계서 그게 생각할 수 있어. 어? 아 오늘은 생일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머리띠를 준비했어요. <웃음> 사실 그러니까 머리띠 준비한 게 아니고요. 제가 고민을 했어. 뭔가 우리가 진짜로 이풍선을 어떻게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 정말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이다 라고 뭐 이야기하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생일인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주인공답게 하는 게 어떻게 해야지 그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도 근데 이땅에 태어나시잖아요 뭐, 축하받고 싶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생일 편지를 쓰기로 주세요 당연히와 같이 짜잔 예수님께 생일편지를 각자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뭐랄거냐면 말씀 2장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 깊이 쓰기 위해서 말씀 2장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딱 간단하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하나님 계획은 놀랍고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해서 관심을 알았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아, 통한 계획도 분명히 있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대단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힘들게 태어나셨구나 우리를 원해주시기 위해 감상을 받아야겠다 이런저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어떻게 하는 상담을잘 보낼 수 있을까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걸까 에 대해서 고민 하게 되었고 예수님도 뭔가 선물 받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선물을 드려야 되는 그게 뭘까 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든요 제가 내렸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예수님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아니실까 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이유가 그거이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선한 영향력도 많이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가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예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더 많이 나라가고 하 화내면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단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려고요 <웃음> <웃음> 나찬양하여라나찬양하여라나 찬양 찬양하요라 <웃음> 십자가얘 길로 아버지 뜻 신이유 짱이네 멋쟁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정인이에요 히히 아시죠? 이렇게 처음 예수님께 편지를 써보는데 기분이 이상하면서도 뭔가 뿌듯하네요 히히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정말 볼것 없는 저 같은 죄인을 위해 태어나시고 구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남은 20년도 앞으로 있을 저희 인생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녀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예수님. 꼭 예수님의 집에 따라가지 자녀. 아저 예. 예수님께,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진원이에요. 저잘 아시죠? 우선 생일 정말 많이 축하드려요. 사실 예수님은 거기 계시는 게 제일 편하실 텐데. 그와다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저와 같은 가는 모습으로 태어나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이유로. 참 예수님 덕분에 제 삶을 많이 돌아보게 돼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끊임없이 낮아지시는 모습들을 보며 많이 반성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 많이 했고 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고생하시고 힘든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서 너무 죄송해요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번 예수님 생일 선물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시죠 진짜로 예수님 기쁘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 주인공 안 시켜주고 지네끼리 놀라서 속상하셨을 텐데 <웃음> 저희가 항상 예수님 기억하고 주인공답게 크리스마스 보낼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진하이가예님잘 들으셨죠? 네 오늘 이렇게 이짜할거 없죠? 우리 집에 갈 거죠? 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술인 생일 파티 잘 하고 집에 갑니다. 오늘 이렇게 성단절 보내볼까 어때요? 짧게. 오. 오케이. 좋아요. 저도 굉장히 좋았고요. 어, 내년 성단절도 잘 우리가 정말 예술인 생일 기억하면서 보내면 참 좋은 것같으죠 네. 삼등 안에 저희 이렇게 크리스마스 보내봤는데요. 아마 이게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 이번 올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다들 힘드셨을 텐데. 정말로 다들 힘내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그리고 행복한 또한해 되시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바랄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에. 에. 해피 뉴 이어 아아 아, 맞다 여러분 구독해아요 어. 해피 뉴 이어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도 꼭 그리고 댓글도 꼭부탁드릴요 안녕 안녕 와주세요.